안녕하세요 이카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한 계획을 해봤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사실은 스마트폰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제가 현재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아이폰 7 플러스입니다 지금 3년 정도 사용을 했고요 네 제가 아이폰 3GS부터 지금까지 쭉 아이폰을 써왔어요 앱등이라고 할수 있으면 앱등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제가 이번에 아이폰 11으로 교체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교체를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요즘에 아이폰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이야기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아이폰이 되게 못생기게 보이나요? 이번에 디자인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환보포증이다 사양도 좋지 않은데 역시 가격만 비싸다 잡스의 정신이 다 없어졌다 이런 여러가지 이야기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네, 저도 사실 이번에는 갤럭시로 가려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면 사진 때문에요 네, 갤럭시에서 보여주는 야간 촬영이 굉장히 대단했거든요 그런 이유에서 갤럭시 카메라를 구입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결국에 내린 결론은 아이폰 11으로 사자였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유를 좀 말해볼게요 이 디자인이 그렇게 거북하지 않아요 사실 제가 카메라 3개짜리인 아이폰 11 프로를 디자인 때문에 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실 200만원이라 돈이 좀 부담이 돼서 그렇거든요 저는 아마 100만원 언저리에서 핸드폰을 구입을 하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 11을 생각하게 됐어요 디자인은 일단 패스가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제가 아이폰을 또 사게 되는 이유는 제 워크플로우 때문입니다 제가 현재도 아이폰 7 플러스랑 맥북으로 작업을 할때 너무너무 편해요 정말로 뭐 맥북으로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전화가 왔다거나 아니면은 클라이언트한테 아이 메시지가 왔을 때 바로 보내기도 좋고요 아마 맥북 쓰시고 아이폰 같이 쓰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에어드랍이에요 에어드랍 제가 지금도 이렇게 핸드폰으로 수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핸드폰으로 수음한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핸드폰을 서브카메라로 찍은 영상 같은 거를 바로 맥북으로 받을 때 에어드랍으로 받으면 정말 빠르고 쉽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걸 바로 파이널컷 프로 X 노트에 바로 삽입이 돼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편집할 때도 편하고 아니면 일반 작업을 할 때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 이유는 OS 때문입니다. 제가 아이폰을 꾸준하게 쓸수 있는 이유들도 OS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아이폰 7 플러스를 3년째 쓰고 있는데도 게임들도 잘 운영이 되고요 뭐 메모리 때문에 또는 OS 때문에 느리다 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어요 카메라 성능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3년 전하고 지금의 카메라는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꾸려는 이유도 있어요 안드로이드 기반 핸드폰은 1년을 넘어가면 좀 느리다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이유는 아까도 말했듯이 카메라입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테널로 넘어갈까 굉장히 고민을 했다가 조금 망설이게 됐던 게 싱글 카메라에 인물 사진 모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원하는 초광각 카메라와 인물 모드가 사물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을 다 생각해 봤을 때는 아이폰 11을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번에 아이폰 11을 구매하는 거를 CD2로 좀 찍어 볼 생각입니다 직접 다 색상이랑 프리스비 가서 확인을 해볼 생각이거든요 그걸 2편으로 찍고 그리 3편은 구입해가지고 사용하는 거 그리고 4편은 약간 시네마틱한 브이로그 영상을 찍어보고 세팅법까지 해서 한 4편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오늘은 본편 1편을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2편 때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2편에서 꼭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뭐 감사합니다. 아네뭐좀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 아이폰 11 실물을 보려고 하는데 금요일에 가면 있나요? 25일부터 가능하세요. 그 혹시 색상별로 다 있는거죠? 제가 보고 색상도 확인하려고 하는거거든요. 네다 있습니다. 그 11시에 오픈이니까 11시에 가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그만은 8시에 오픈해요. 아, 아침 8시요? 근데 정확한 공지는 이제 내일 프리스비 온라인 스토어에 공지가 될 거예요 아 그럼 대전점에서도 무슨 이벤트 같은 거 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네 감사합니다 네.